기술창업룸 기술창업 실행하기 첫 번째 시간 창업팀과 팀워크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과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학습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창업에 있어 창업 팀의 중요성과 팀을 이끌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 먼저 창업 팀이란 음, 왜 필요한지, 그렇죠? 왜 이렇게 팀이 중요한지, 그다음에 언제 우리가 팀을 꾸려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아, 굉장히 이제 스타트업 기술 창업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왜 그러냐 보시다시피 창업 기업은 자원이라든지 역량, 전략 이와 같은 측면에서 어, 소위 기하는 신생 기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Liability of Newness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Newness 그죠? 그래서 신생 기업의 한계. 뭐 당연히 자금 부족하죠. 경영 대기업만큼 없지 않습니까? 전략, 뭐 당연히 기술창업계 엔지니어가 창업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경영 전략이라든지 경쟁 전략이라든지 굉장히 이런 음, 어떤 생존 전략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족한 역량을 보완해 줄 팀이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술 창업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신생기업의 한계 때문에 부족한 역량이 뭔지 그렇다고 러면그 부족한 역량을 보완해줄 팀원을 찾는 것이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공한 창업가들의 공통점을 살펴본 결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양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로 창업팀을 구성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하는 것이 성공한 창업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성공 창업을 위해서는 이 팀에 팀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그렇다면은 이제 완전한 창업 팀을 꾸리기 어려운 기업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기존 팀의 부족한 기원을 보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팀을 이제 꾸릴 때 이제 구성원을 다 구, 뭐 완벽한 팀을 구성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팀 꾸릴 때 당연히 이제 어떤 그 급여도 줘야 되고 인센티브 주 줘야 되고 그래서 자금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부 전문가 그 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어뭐 어떤 자문위원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부족한 기능도 보완이 가능하다. 어쨌거나 차업 기업, 기술 창업 기업에 있어서 팀 구성은 성공을 위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그래서 팀워크 구성이 되면 뭐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마디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여기는 모든 과목에서 8 0점의 학생들입니다 이들의 이제 평균을 내보면 80점이죠 이 경우에는 한 과목은 100점, 한 과목은 나머지 학생들은 과목이 30점 이하인 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들의 평균은 약 35점밖에 안 되죠 자그렇다그러면이두 집단의 어떤 경쟁력을 보면 당연히 평균이 높은 이 팀이 더 우수한 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지만 이팀 이쪽에 보시면 평균의 80점 집단은 여전히 평균만큼만 일을 합니다. 성과도 내고요. 하지만 아까 이제 그 팀의 각자 역량은 부족하지만, 보시면은 이제 핵심 역량의 초 연결, 서로 네트워크에 의해서 다양한 이런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서로 어떤 음 시너지를 낼수 있게 이 어떤 팀 빌딩이 되어 있다면 하 평균 3 0 점이지만 음 연결 결과. 9 5 점의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만큼 개개인의 역량은 부족하지만 이것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 팀워크가 잘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이팀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볼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팀이 이제 중요한데 기술 체험에서 어, 역시, 이제, 보시면, 음, 설문조사 결과도 일명 상통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학생, 의 음, 이제, 카이스트 학생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첫 번째가, 이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이제, 자금. 그 다음 중요한 게, 사실, 팀이에요, 팀. 이만큼, 이제, 기술 창업에서는 팀이 네,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어,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팀의 중요한건 알겠는데 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팀 빌딩이 이제 왜 하는지 또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거대한 기업을 이건 초우한 기업들 특성이 역시 보면은 에, 이 제품과 서비스가 딱 맞는 그런 음. 시장에 적합한 어, 그런 이제 이프로덕트 마켓 이와 같은 음, 좀 아이템을 시장에 내놓는 거. 플러스 굉장히 그 제품에 적합한 우수한 팀을 구성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리콘밸리 투자자가 말한 PSD를 보면은 PSD는 뭐냐면 이제 위대한 기업가들은 성공에, 성공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 굶주림 푸어 어 거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방식 매우 지혜롭다, 스마트한 거죠.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정했다면 집요할 정도로 몰입하는. 드리븐이 특성이 있다. 자, 그래서 위장 이 기업가는 이 p s t 즉, 굶주리고 매우 스마트하고 뭔가 몰입하는 드리븐 특성이 있는데, 자, 이,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음, 그, 개인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팀이 이제 구성이 된다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차에서 팀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은 초기 팀 빌링 관련 굉장히 재미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A급 인재들은 A급을 채용하고 B급은 B급이 아니고 C급을 C급은 C급이 아니고 D급을 뽑는다. 굉장히 재미있는 음, 인형군데왜 이러냐 A급 인재들은 스스로 A급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A급들이 이제 모일 수 있죠, 처음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A급 인재들 같은 경우 본인들이 잘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찾느냐? 그 부족한,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A급 인재를 찾아요. 하지만 B급은 어떻게 되느냐? A급 인재를 뽑으면 본인이 밀릴까봐, 그 조직에서 밀릴까봐 두려워서 뽑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C급을 뽑습니다. C급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우수한 A급과 B급을 뽑으면 자기가 밀릴까 봐 자기보다 못한 D급을 뽑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음, A급 인재들이 모여있던 기업은 계속 A급 인재들이 모일 테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어, 굉장히 역량이 떨어지는 팀으로 구성이 되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팀, 팀 빌딩을 함에 있어서 초기 팀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초기 15명까지 A급 인재들로 팀 구성을 해두면 그 조직은 계속 A급 인재들로 구성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그 조직의 DNA는 변함없이 A급으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에 A급 인재로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팀빌딩에서는 중요한 성공의 요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팀 구성은 각별히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께 나갈 아 공동 창업자는 특히 코파운더, 그냥 팀이 아니고 자기와 같은 수준에서 이, 이 스타트업 기업을 이렇게 드리븐, 드라이브할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사람의 정말 그 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의 기술성도 봐야 되겠지만 인성,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보고 어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팀이 굉장히 중요하고 팀 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에, 그렇다고 이제 팀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리해서 어 팀을 꼭 구성할 필요는 없다. 팀원이라든지 아프리카 TV 오늘날 굉장히 유명한 그 성장한 기업, 기업이지만. 이 다수의 창업자가 처음부터 팀 창업을 한건 아니고요, 1인 창업으로도 시작한 그런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팀 창업이 이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1인 창업으로 시작해도 큰 문제는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팀을 구성하면 초기 비용은 음 이제 절약이 되죠, 적절히 구성한다면. 그런데 결성력과 지속성이 없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갖고. 역효과를 갖고 오고, 오히려 이제 팀원 간의 갈등에 의해서 서로 이제 오히려 이 정말 이 회사가 이제 깨지는 경우, 그래서 폐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창업팀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창업 형태의 결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데, 이건 뭐 간단한 알고, 알고입니다 상식적인 그런 얘기인데, 잠깐 살펴보시면, 경력 요인, 뭐, 시장 요인, 개인적 요인이, 에서의 이제, 에 뭐, 중요한 인적 또는 사회적 금융적원 빠졌는가? 그렇다. 빠졌단 말이에요. 인적 자원이. 그렇다면, 창업 당시 이런 개념을 갖춰야 되는가? 아니요? 그러면 굳이 팀을 구성할 필요 없겠죠. 그런 경우는 1인 창업자가 되는 거고, 나중에 고용하면 되고요. 창업 당시 이러한 기능을 갖춰야 되는가, 예. 그런 경우 이제 공동창업자 팀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중요한 인적, 사회적, 금융자본이 빠졌는가? 아니요,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혼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그렇다. 그러면 이등창업자가 되는 거고요. 혼자서 일하는 선호하는가? 아니요. 그러면 공동창업자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케이스 by 케이스 by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한번 본인이 에 한번 이렇게 체킹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일인 창업자로 할 건지 공동 창업자로 할 건지 한번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논문에서 나왔던 그런 구조인데요. 단계별로 이제 창업팀 빌딩 프로세스입니다. 요걸 좀 이해를 하시면 내 단계가 어떻게 창업을 할 건지 팀을 언제 구할 건지 그걸 좀알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처음에 이제 스테이지 1은 아이디어 개발 팀을 구성하는 그 단계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실제 이제 여기에서 벤처로 스타트해서 어, 팀 관리하는 3 단계로 보통 팀 빌딩이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개발 팀 구성은 창업 팀 구성, 즉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창업 팀 규모를 결정하고 핵심 역량 파악해서 어,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어, 비즈니스 모델 개발한 다음에 이제 핵심 역량 차이를 분석하죠.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데 네, 핵심 역량 측면에서 이제 네, 추가 구성원이 필요한지, 디자인이 우리가 역량이 부족하다면 디자인 인력을 보강해야 되고 또는 뭐 프로그래머가 부족하다면 프로그래머 인력을 보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핵심 역량 차이 분석,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핵심 역량 차이 분석을 한 다음에 추가 구성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때 실행팀 구성할 때, 그래서 아, 필요없다, 그러면 이제 일인 창업하면 되고요. 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추가 구성원을 선발해야 되고, 필요없다, 1인 창업해서도 되고, 창업 아이디 개발 팀 현재 팀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여튼 자, 그래서 필요하다, 예스 하면 yes? 추가 구성원을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데, 해서 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팀을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추가 구성원을 선발한 다음에 이제 벤처 스타트가 됩니다. 이때 사업 계획서하고 스타트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벤처 이 스타트가 성장을 하면, 하면서 어, 이제 추가로 더 인원을 뽑아야 될 건지 등등의 창업팀 관리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이후에 창업팀 스타트한 이후에 창업팀을 존속할 건지 현행대로 그냥 유지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아이가 더 보강을 하든지, 뭐 재구성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창업팀을 해체해서, 이제, 클로즈, 폐업하는 그런 단계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 실제 사업을 이제 실행하는 단계, 서, 시, 사업을 이제, 스타트 한 이후에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단계별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팀 구성할 때는 크게 이제 전문성과 적합성, 그래서 e 리 i g i b 와 이제 suitability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문성은 말 그대로 이제 기능적인 측면이죠 기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 이제 어느 정도의 전문성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전문성을 보완해 줄수 있느냐 하는 측면 그래서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전문 기술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특정 스킬이 있느냐 또는 관련 자격증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전문성 측면에서 음, 굉장히 중요하고요 관련 분야의 뭐 경력, 네트워크, 뭐 이런 부분들. 적합성은 이제 기술이나 기능적인 기능보다는 어떤 그 신념, 가치관,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어떤 뭐 신뢰할 수 있는 융통성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적합성, 주로 이제 인성적이죠. 인성, 인성을 좀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팀을 구성할 때는 이 전문성 측면과 그다음에 적합성, 팀의 어떤 조화, 결속력에서 어 이제 그 인성적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어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전문성이 좋아도 가치관이나 시비전 신념이 맞지 않거나 또 인성이 맞지 않거나 또 성격이 맞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차라리 안 뽑는 게 낫다. 왜 들어와서 이제. 갈등을 유발하고 팀 분위기를, 팀웍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팀의 명수, 인원수는 어떻게 적절히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죠? 그때 보면 이제 가급적 단순할수록 좋다는 것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몇 명이 적, 적절하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정답은 없는데,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 특정 요인들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죠. 현재 상황 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거는 이제 왜 이렇게 팀의 어떤 사이즈가 중요하냐면 팀의 규모가 클때팀 성과를 향상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반면에 팀의 규모가 클때또팀 성과를 감소시키는 요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작정 팀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당연히 이제 팀의 규모가 클때 긍정적 효과는 다양한 사람들이 기술과 경험을 가진 개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이제 다양한 외부 자원에 접근이 용이하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제 각자 많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어좀 뭐 투자라든지 전문 기술이라든지 경영 노하우, 고객 관계 등등의 조건이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렇죠? 적은 것보다는. 그다음에 뭐 사기 재고라든지. 그다음에 작업량을 서로 분담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좀, 좀 편하게 일어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감소시키는 요인은 커뮤니케이션의 협력 비용이 증가한다. 서로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전략적 의사결정 내릴 때 구속원 간의 갈등이 이제 발생해서 서로 이제 박 서로 불협화음이라는 그런 경우, 뭐 집단 사고 그다음에 이제 통제가 어려운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 이런 사람들 그죠일잘안 하고 그냥 뭐,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등등 그래서 그다음에 소유권에 따른 뭐 인센티브, 지분관계 이런 부분들 이게 또 갈등이 하게 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팀 사이즈를 이제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유니콘 클럽 같은 경우에 기업들의 창업 팀 평균 규모를 보니까 한뭐 명에서부터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균 약세 명, 세명 정도가 처음 스타팅할 때 많이 하더라.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한다면 처음에는 한3명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그런 팀의 사이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절한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 유튜브닷컴, 유튜브 같은 경우도 뭐 페이팔의 직장 동료였던 체드 홀리, 스티브 첸, 자베드 카림 세 명이 이제 공동 창업했는데 각자 적합성과 어, 어, 그다음에 뭐죠? 음. 네, 세 명이 했는데, 적합성과 전문성, 다 이게 서로 잘 조화를 이룬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최대원리는 디자인, 그 다음에 경영 감각도 있었고, 스티브 체인과 카림은 엔지니어야. 그러니까 디자인과 경영과 엔지니어가 전문성이 이렇게 잘 조화를, 부족한 부분, 기능별로 조화를 잘 이루었고, 역시 이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적합성도 굉장히 서로 코드가 잘 맞는 팀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유튜브 성공적인 그 스타들이 됐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소셜네트워킹사이트인 그 스페웨이즈닷컴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앤더슨 뭐 크리스토퍼 직장 선후배 굉장히 잘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타앤더슨 아이디어 크리스토퍼 아이디어 비즈니스 사당설로 이게 여기도 굉장히 서로의 기능적으로. 잘게 조화를 이룬. 그래서 보시면 각자의 전문성과 상호 간의 적합성이 보면은 IT 기업의 성공 핵심 성공 비결이다. 자, 그래서 적절한 팀 구성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소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팀원은 어디서 구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각종 스타트업 행사에 참여해서 적절한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또는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를 참여해서 자기들 분야에 맞는 사람들 스펙이나 요구 조건을 걸어놓고 이제 채용하는 경우 또는 이제 로켓 펀치라든지 데모 데이 이 경우에 이제 구인 구직 사이트입니다 스타트업들의 구인 구직 사이트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구인 구직 사이트에 자기 필요한 인재 요건을 이렇게 이제 게시를 해 놓으면 그걸 보고 이제 찾아오겠죠. 그다음에 One, Two, f o r Five, f o r Four, Four, Four, Four, Four, Four, Four, Four, Four, Four, 활용 u r Four, Four, Four, Four, Four, Four, Four, Four, f 이 u r Four, f 하 u r 부족한 팀원을 구 r Four, Four, Four, Four, Four, Four, Four, f o 팀워크를 향상, 어,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상호 이해를 높이고 또 상호 조건, 지분 구조, 뭐 갈등 관리, 보상 체계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첫 번째 상호 이해도 높이기인데요. 에, 서로 이제 창업팀 같은 경우는 목표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일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 시행착오 많은 시행착오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불필, 불필요한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 되기 때문에 서로 어떤 그 부분에서 만족과 불편을 느끼는지 대화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이해를 하는 것이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화성에서 온 창업자, 금성에서 온 팀원, 지구인 고객 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세 사람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됐을 때, 상호 이해도가 떨어질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고객이 설명한 거는 이렇게 나무에 걸린 그네입니다. 근데 리더가 이해한 거는 이렇게 이해하고요. 이것도 분석자 설계한 것도 이렇게 이해하고요. 결국 이걸 베이스해서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건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컨설턴트가 묘사한 것도 이렇게 하고요. 이것이 문서화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것을인스톨 했을 때 또 고객이 지불한 가치 제공되는 모습이 좋고, 그래서 결국 finally 이제 최종적으로 되는 것은 이렇게제공된다는얘기죠 하지만 고객이 진정 원하는 건 이거죠. 자, 그래서 서로 상호 이해가 안 됐을 때 일은 하지만 같은 고객이 이제 설명하고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이걸 딜리버리 해주면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오히려 이런 엉뚱한 결과가 죽으라고 이런 해 놓고 고객이 원치 않는 결과를 제공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호 이해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1분 행동 계획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분 경영이라는 그래서 캠블랜 차드가 만들어서 스펜스 존스가 만든 1분 경영이라는 건데요 이 뭐냐 하면 음, 하루 일분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요. 하루에 할 일에 대해서 공동 목표를 서로 정합니다. 팀원간에 또는 보스가 보스와 팀원간에 그래서 목표를 공동 목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것마다 서로의 경쟁심을 좁히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인데, 그래서 목표 설정하죠. 시작. 그럼 이제 일분 목표 설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제 하루 그 다음 날뭐 어떻게 이, 이, 이 결과 나왔는지. 그래서 잘 됐으면 1분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 어. 그리고 그 즉시 칭찬하고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잘했는지 말해 주고요. 등등.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 칭찬해 주고요. 만약에 잘 못했다. 잘 못했다. 그러면 1분 질책을 하는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 예.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 즉시 질책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악수해라. 사실은 이러면 시작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행동계획도인데요. 문서를 통해서 목표 설정하고 대화를 통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했으면 칭찬하고 못했으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수정 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목표 설정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호 이해도 높이 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조건 및 지분 구조 합의인데요. 처음에 이제 뭐세명 내내 팀 창업을 하게 되면, 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해관계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엔 초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이익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어~ 이제 창업 보유한 핵심 역량 정도라든지 초기 투자자분 금액 서로 간의 개인적 관계 등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에 따라서 역할 같은 거 소유권 배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 준비 단계부터 구성원 각자 명확한 역할을 명시하고 조직도 업무 분단 차트 작성해서 그~ 어, 어떻게 보면 역할에 맞는 에, 그~ 그~ 지분 구조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합의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굉장히 나중에 갈등을 없애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합리적인 지분 구조는 이렇게 뭐 지분을 동동한 비율로 n분의 1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자본을 투자 받아야 되기 때문에 n분의 1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지분 투자를 안 합니다 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어 파운더 즉 CEO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을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구성원별로 자금 조달 기여도, 고유한 핵심 영역의 정도, 중요도 차이를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지분 구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애물해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네, 특히 하지만 여기서 이제 구조 합리적인 지분 구조 마련할 때는 CEO의 지분이 가장 많게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팀 해체에 따라서 이해관계도 사전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팀 해체할 때 이거 사전에 어떤 그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합의가 안돼 있을 경우에는 역시 굉장히 큰 갈등이 야기되고 또 심지어 소송까지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말이 이탈한다. 그 구성 이탈할 경우에는 뭐 네가 갖고 있는 지분에 얼마를 내놓는다. 다 내놓든지, 반을 내놓든지, 뭐 등등의 구체적인 어떤 그 합의가 사전에 명시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유형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과업 갈등과 관계 갈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과업 갈등은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업무상 일어나는 그런 과업, 음,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고요. 관계 갈등은 이제 그 개인적인 갈등이죠. 네. 자 그래서 이 갈등의 유형을 보면 특히 이제 정보가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지각의 차이인고 역할이 충돌돼서 생기는 이런 이제 갈등들이 있습니다. 정보의 차이는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정보의근거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거든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려요. 그러다 보면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이렇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그 지각의 차이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모일 경우에 이제 관념이나 가치관 지각에 따라서 굉장히 또이 이 결정이 달라집니다. 이때 이제 갈등이 발생됩니다. 역할은 이제 보면은, 음, 그런데 사장과 직원, 뭐, 팀원과 팀원 간에. 그래서 동업자의 역할과 뭐, 개인적인 관계. 예,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음, 사장, 같은 친구지만, 한 사람은 사장이고, 한 사람은 뭐, 팀장이고, 역할을 이렇게 맡은 거죠. 네, 그다 보면은 같은 친구인데 네가 뭐 사장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나 개가 내가 사장인데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역할 때문에 생기는 그런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갈등들이 초기에 이제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제 대비하는 그런 갈등 관리 전략이 필요한데 이 갈등 관리 주장 관리는 크게 이 주장성과 뭐 협동성 요 방식에 의해서 정 이제 좀 관리하는 게좀 필요합니다. 주장성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중시해, 내가 중요해 내가 내 자신의 이익이 우선되고 협동성은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과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x축은 주장성, y축은 주장성, y축은 아니, 협동성, y축은 주장성 이렇게 해서 에, 그래서 보면 이제 밑에 I lose, I win, you lose, you win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x축, y축을 정해놓고 에, 이제 보면은 다섯 가지 유형의 갈등 해결 방식이 에, 존재한다. 그래서 I win, you lose는 경쟁, 제 뜻대로 아니면 관심 없어. 왜? 내가 이겨야 되는 거다 이때는 경쟁을 해서 이겨버려야 돼요. 그래 갈등이 없고요. 협력 관계는 아이윈, 유윈, 서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겠죠. 협력가는. 그런데 중간 단계, 그죠? 예, 중간 단계는 이제 결국 뭐냐 타협이죠 서로 나도 조금 내놓고 예, 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간, 그죠? 양보하는 차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협상하는 이런. 그다음에 이제 I, I lose, you lose. 둘다 이제, 그냥, 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I lose. 이기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회피하는 게 좋다. 그 다음, I lose, you win. 그럴 때는 뭐, 수능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냥 맡기는 거죠. 수능. 그거면 감사하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갈등 관리를 이제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세히 설명한 게, 이렇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쟁 관계는 언제? 긴급한 상황. 협력관계는 언제 협의해야 될 안건이 생기고 상대방의 관점상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서로 협력 그다음에 타협관계는 서로 신뢰관계가 있을 경우 그다음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역할충돌했다는 갈등이 막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서로 타협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이제 회피하는 경우는 과업의 마감 기간이 금박 금박해 서로 이거 토의하고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단절되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뭐 갈등이 사소한 거 이런 거는 그냥 그냥 서로 오케이 화폐 서로 회피하고 어, 주장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그냥 오케이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직위나 권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 상급자하고 하급자 이런 경우는 하급자가 수능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갈등을 좀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상황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도 이제 IBM 같은 경우 사례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영업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구조가 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타협을 통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좀 서로 적절하게 분배하는 그런 타협을 해서 서로 이제 갈등 관계를 서로 없앴던 그런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 다음에 팀워크 형상의 마지막 방법은 이제 보상 체계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보상 체계는 크게 이제 세 가지죠. 금전적 보상, 정서적 보상, 또 환경적 보상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금전적은 당연히 이제 기본급 보너스, 인센티브, 뭐 지분 이런 것이 금전적 보상이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이제 정서적 보상은 이제 인정을 해준다든지, 칭찬, 보상. 그 다음 특권과 권위를 이제 부여한다든지, 또 상호 존중을 하대하지 않고 존중한다든지, 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화되고, 또는 이제 같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서적 보상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보상은 이제 교육이라든지 훈련, 자기개발 할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지, 또 유연한 근무시간, 또 휴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 보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장책이 만들기 중에 크게 이제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급이라든지 또는 이제 스타옵션제 뭐 이런 부분 또는 이제 목표 보너스 플랜 이런 금전적인 어그 보장책이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창업기업 같은 경우 초기 성장 단계 에 고정적인 수익 창출을 갖추기 어렵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급의 비중은 낮춰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보너스 인센티브 이익 배분 즉 가변적 보상 방식은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목표 보너스 플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최저 성과를 내면은 사실 보너스가 없고 이거 이상을 했을 때는 이그 성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보너스를 인센티브 올려주다가 상한 보너스 그렇다고 뭐 무한정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자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과 달성하더라도 무한정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한선을 이제 이렇게 해서 최고 성과 120% 뭐 이상 달성 때는 뭐 상한 보너스를 주는 음, 이것이 이제 목표 보너스 플랜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너스 플랜도 수립해서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분, 그 비금전적 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서적인 거또 환경적인 이런 것을 잘 적절히 밸런스 있게 제공하면 굉장히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팀 워크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음 이그 팀의 재구성에 따른 즉각적인 팀워크인데요. 이건 뭐냐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팀을 재구성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창업 목표에 맞는 뭐 새로운 팀을 형성해 변화가 이게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창업 생존율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사업을 쭉 진행하다 보면은 상황이 많이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새로운 그 분야에 팀원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는 무슨 또 기능적으로 또 어떤 자금 투자가 필요한 거 등등. 그다음 그 상황에 맞는 그런 팀원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상 체계 이후에는 상황에 맞, 맞게 팀을 재구성할 수 있는 신속함, 또 유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팀을 이 어떻게 왜 중요한지, 팀이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어떻게 사이즈를 적절히 구성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 팀빌딩, 팀웍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어, 학습하였습니다. 네, 이상 에, 팀 팀웍에 대해서, 팀빌딩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스타트업 팀빌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창업자가 위대한 기업가들의 특성인 PSD, 즉 어, 성공에 대한 금주림, Poor, 어, 지혜로운 문제 해결 방식, Smart,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목표를 정하면 집요하게 몰두하는 즉 드리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 팀빌딩이 훨씬 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A급 인재들은 본인이 A급임을 알기 때문에 보완해 줄수 있는 A급을, 그 다음에 B급은 본인이 밀리거나 또는 경쟁 상대가 될까봐 C급을 뽑게 되고, 조직이, 결국은 조직이 이제 기울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초기 팀 빌딩에서 A급 인재 15명만 모으면 조직이 아무리 성장해도 DNA가 변화가 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초기 팀 구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핵심 포인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상기하며 정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창업론 1 1 번째 시간. 창업팀과 팀워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창업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